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바로 엔칙스 치킨입니다 엔칙스 치킨은 가수 송가인씨가 모델이라서 일명 송가인치킨이라고도 부르기로 하는데요 어, 엔칙스 치킨은 하림에서 생산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100% 국내산 신선육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또타 브랜드와 다르게 야채로 숙성해서 담백하고 덕더 풍미가 좋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여기 사이드로는 닭껍질튀김 고추 치킨 그리고 제가 원래는 크리스피 치킨, 그냥 후라이드 치킨을 받기로 했는데 어, 어, 매장에서 저한테 그 마늘 간장 치킨을 주셨어요. 그래서 먹을 음식은 마늘 간장 치킨, 고추 치킨, 요 사이드로 닭껍질 튀김입니다. 제가 메뉴판을 보니까 여기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게후라이드 치킨과 이런 사이드를 엮어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이드 자체가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5천 원짜리. 5,000원짜리인데 양이 엄청 푸짐하고 그리고 후라이드 치킨과 세트로 해가지고는 18,900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가성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오늘 엔스스 치킨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고추치킨이 너무 궁금했어요 매울까? 이런 생각으로 보니까 어, 여기 고추도 들어있고 이렇게 고추소스가 있는 것 같아요 고추소스 이 위에 이것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닭다리 다리부터 고추도 있고 고추소스가 군데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추가 들어가서 좀 매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매우기보다는 약간 매콤한고 뭐 고추의 그 맛은 있어요 근데 달달하고 짭조름해요 어. 그래서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고추에 있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음. 여기 영수중에는 양념치킨이라고 써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념치킨은 아닌 것 같고 마늘간장치킨 같아요 음. 와. 이거 한입 이렇게 넣고 이렇게 돌리고 싶은데 얘는 생각보다 크네? 음? 확실히 양념치킨 아니고 마늘 간장치킨. 마늘 맛이 확 나요. 음. 두개다 베이스는 간장인데, 고추 여기, 고추 약간 소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고추 소스랑 마늘 맛이 있기 때문에 완전 맛이 달라요. 음. 얘는 약간 고추 알 사람이 있고, 얘는 마늘 풍미가 더 살아있는 듯한. 그리고 100% 하림의그신선육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닭이 쫄깃쫄깃해. 오,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해요. 닭꼬치튀김 주셨는데 닭꼬치튀김에 같이 찍어 먹으라고 마요네즈도 주셨어요 그럼 한번 이렇게 해서 먹어 볼게요 그다가 마요네즈를 듬뿍 음 얘는 진짜 맥주안주다 진짜 맥주안주 옆에 서 계속 집어 먹을 듯한 짭조름하고 바삭하고 와 진짜 맛있어요 음 이번에는 고추소스가 듬뿍 있는이렇게 고추소스 보이시죠? 고추소스 음. 이게 퍽살이거든요? 퍽살인데 퍽퍽하지가 않아 되게 부드러워 되게 부드러워 얹어서 음. 고추치킨 진짜 매력있다 음. 진짜, 닭이 되게 쫄깃쫄깃해. 그리고 퍽퍽살이, 이게 퍽퍽살 퍽퍽하지 않다는 거는 그 야채로 숙성해서 그러신가? 진짜 퍽퍽하지 않고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음. 얘도 퍽살 한번먹을까 이렇게. 음! 굽집이, 아! 너무 부드러워, 퍽퍽살이. 음. 개인적으로 만늘치킨과 고추치킨 중에 저는 고추치킨 제 스타일이에요 음. 얘가 매력있어 그리고 이 씹히는 고추가 너무 맛있는데 음. 진짜 너무 맛있어 얘. 내는 제가 몇 터까지 먹어본 치킨 중에 그냥 손에 꼽을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매력있거든요. 이거 진짜 닭이 너무 부드러워. 아 진짜 얘 너무 맛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 이제 퍼퍼 살이지만 제가 퍼퍼다 먹어도 될것 같아요. 너무 부드러워서. 그다 얘는 고추때문에 입안이 살짝 리플레시 돼가지고 무도 필요 없을 것같아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목뼈 뭐, 진짜 매력있어요 진짜 얘는 끝없이 들어올것 같아요 끝없이 짠네 오늘은 엔치크스치킨에 마늘간장치킨 그다 고추치킨 사이드로는 닭곰질튀김을 먹어봤는데요 여러분 진짜 진짜 진짜 고추치킨 제 인생 치킨의 탑3 하나 드려요 정말 매력있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 엔틱스치킨이 하림의 닭을 쓰신다고 했잖아요 100% 국내산 신선육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퍽퍽살도 진짜 퍽퍽하지 않고 되게 쫄깃쫄깃하고 부드럽더라고요 그리고 치킨의 육즙이 엄청 가득해 먹는 내내 너무 행복했다니까요 그리고 봤더니 송가인씨가 추천한 베스트 메뉴가 있네 딱 어? 고추치킨 마늘간장치킨 닭검기치킨 와 진짜 오늘 제가 베스트 메니를 먹어서 그런지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고추치킨과 마늘간장치킨의 베이스가 간장이라서 맛이 겹치지 않을까 했는데 완전 매력이 달라요 어. 마늘 같은 경우는 마늘향의 풍미가 되게 살아있고요 고추치킨 같은 경우는 그게 치킨을 괜니 먹다 보면은 좀 약간 물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물리는 맛이 없어 고추그매콤함과 그리고 그 치킨의 그짜짠 조합이 엄청 잘 어울리더라고 와, 진짜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저 진짜 너무 다 먹고 싶었는데 너무 배가 불러서 참. 아니 이상하게 난 촬영만 하면 많이 못 먹겠더라고 저 진짜 진짜 잘 먹거든요 완전 대식가인데 촬영만 하면 긴장해서 유튜브 메뉴 차인데 긴장해서 잘못 먹겠더라고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사이드로 그 닭껍질 튀김 있잖아요 닭껍질 튀김이 진짜 매력이 너무 있더라고 완전 맥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이드 같아. 약간 짭조름한데 거의 다 이렇게 고소한 마요네즈를 딱 뿌려서 먹으니까 궁합이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음, 이세 가지 메뉴 중에서 고추 치킨은 꾸준히 한번 사 먹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맛있어. 진짜 저왜 이렇게 감동했지 나 오늘? <웃음> 송가인 씨가 반한 이유가 있었네. 여기 보니까 음. 할인도 하더라고요 배달 할인도 하고 배달할 때 할인도 되고 그 다음에 포장했을 때도 할인 되더라고요 포장 주문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처에 엔치스 치킨 있으시면 은 한번 고추치킨 진짜 제가 강추합니다 강추합니다 고추치킨 한번 드셔보시고 다른 제품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세트 메뉴가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금까 <목소리가>